최근 논란이 되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된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. 이제는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서 검언유착에 고리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. 또한 그간 논의가 멈춰 있었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.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아,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제기 혹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과제로 어, 드러난 것 같습니다. 이 이외에도 검찰 내 사건 배당 절차의 합리화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의제기권 보장, 검사 직무평가에 대한 개선 등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검찰개혁과제 등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법무부와 검찰 모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습니다. 국회 역시 하루속히 공수처 출범을 준비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말씀 검찰개혁은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가 힘을 모아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